내년이면 마비노기 15주인이네 나도 15년째 하고 있고 근데 내가 마비노기 하면서 들었단 말이 뭔지 알아? 꿈도 없고 생각 없던 중학교 2학년 나사 시절 PC방 마탕하면 눈에 띈캐트 문양극의 마비노기 양털 깎는 게임이 1등에 딱일래 호기심 접속해 그 길로 15년째 고여있지 이렇게 될줄 몰랐어 호미지라기 추수해보기 우유짜기 버섯 채집 채팅하며 즐겁게 사는데 귀에 들리는 만게임이란 소리 사람 없다고 재미없다고 그냥 뱉어내는 말들 하는 게임이 마비녹이면 그렇게 신기해 보이니 사람들 만나면 맨날 물어봐 그 게임 아직도 하냐고 물어봐 그렇게 오래 하면 대체 무슨 재미가 있냐 물어봐 게임이 잼난이 하는 거지 돈벌라 게임하는 줄 아냐 3D 아바타 채팅 게임 재밌으니까 한다 임마! 그 게임 아직도 하냐 아직 그 게임 하는 사람이냐 아직도 많캠파야 아직 그 게임 섭종 안했 이제 지겨워 그런 소리 더 이상 다나다하기싫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니네가 뭔데 그런 말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마케미냐고 입 맛을 비으면 마케미냐고 너희는 이렇게까지 뭔가 좋아서 열심히 한 적이냐고 노기 노기 노기 마비 노기 노기 노기 노기 노기 마비 노기 노기 노기 노기 노기 마비 노기 노기 노기 노기 노기 마비 노기 노기